안녕. 놀지 마. 오늘은 준비하는 것부터 그냥 하루 노는 거 찍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집에서 놀려고 했거든요. 그냥 계속. 근데 오늘 성범이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잠옷 닦꾸러 가기로 해가지고 일단 준비해주고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씻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조명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코에만 잘보이게는데 일단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미스트 공연기에 담아둔 토너를 미스트처럼 뿌려줄게요 코가 뚱뚱해 보인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몸에도 뿌려주면 좋아요 바비미스트처럼 이렇게 해주고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오늘 준비하고 저희끼리 조금 놀다가 성범인의 부모님이랑 큰엄마랑 좀 구경 가고 저희는 서울로 갑니다 저녁에 서울로 출발합니다 근데 너무... 서울 가면 너무 바쁠 것 같아 진짜 너무 바쁠 것 같아 지금 왜 걱정되고 있어 현실도 피하고 싶어요 렌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진짜 엄청 여쭤보시던데 시애틀투 브라운이에요 제가 한참 엄청 많이 꼈던 렌즈거든요 엄청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 렌즈는 7할 정도가 이 렌즈고 한 3할 정도는 로맨틱 없고 <웃음> 거의 그 렌즈, 평소에 끼는 거는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아침을 먹어줄 건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란 여기서 이제 흰자랑 그리고 아몬드 브리지를 먹어줄 거예요 저좀살 빠진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 4kg 뺐거든요 저번 영상이랑 좀 다른데 좀 조명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토너를 발라줄거예요 메이크업 자체를 엄청 간단하게 해줄 거여가지고 토너는 키엘 칼렌듈라 실리켜졌어 키엘 칼렌돌 발음 도무 어렵네 키엘 칼렌듈라 꽃잎 토너 요거를 사용해줄거예요 좀 부담스럽네 이거를 먼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여기 안에 꽃잎 같은 게막 있거든요? 꽃잎 같은 게 있어요. 저 저는 이 꽃잎이 뭔가 그 화장품 붙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흔들어서 써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키엘이 워낙 좀 유명한 브랜드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유튜버분들이 이거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친한 사람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다이 토너를 쓰고 있어서 저는 선물 받은 거는 꽤 오래 됐는데. 아 이게 뭐가 어, 그렇게 좋길래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했는데 정말 촉촉하고 진정에 되게 좋고 좀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에요 저는 화장솜으로 원래 닦토를잘 안하는데 이거는 이런 오겹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각질 정돈을 할때 살살 닦토를 해주거든요 아침이라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일단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이미 저에게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왜냐면 친구들 집에 놀러가거나 이러면은 잘때 이제 토너를 쓰면 이거를 항상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PPL로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덥성불고 이제 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실제 사용한 이만큼 사용한 거 그래서 엄청 꾸준히 썼거든요 원래 제가 다른 그 약산성 토너를 썼었는데 그 토너를 다 쓰고 마침 어, 토너 바꿔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딱 제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보름 어 보름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스트 용기에도 담아가지고 양이 좀더 많이 없어 보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쓰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거를 아침에 가끔 그냥 일주일 한세번 정도는 닥토로 사용을 하고 이제 대신에 닥토로 사용할 때는 이런 두꺼운 오겹 옥엽솜으로 오겹솜. 엄청 살살 해줘야 피부에 자극이 정말 최소한으로 가겠끔 이런 두꺼운 화장솜을 써갖고 해주고 아니면 이런 옥엽 화장솜에 이렇게 듬뿍 묻혀주고 이거를 이제 토너팩으로 활용을또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같은 거를 먹을 때 얘를 토너팩으로 얹어두고 먹고 그 토너팩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 토너뿐만 아니라 다른 토너들을 사용할 때도 토너팩으로 항상 활용을 했거든요? 진정이 정말 잘 되는 토너들도 있고 진정이 아예 안 되는? 오히려 이렇게 얹어놓으면 붉어지는 토너들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진정으로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그런지 얹었을 때 확실히 토너가 진정이 확 잘되더라고요. 저 근데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여기또 보면은 엄청 좋아졌죠, 피부. 이 토너가 뭐 해줬냐면 진정이랑 수분 주는 거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데 좀 특히 이거를 많이 사용할 때는 피부가 많이 예민한데, 각질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좀 토너 패드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면 피부 각질이 다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부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토너 팩으로 더 오래 붙여주고 있죠. 그럼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좀 피부결 오돌토돌 할때 오랫동안 올려놔주고 있으면은 피부가 수분을 엄청 머금어가지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약간 기다리는 동안에 밥을 먹을 거예요. 아몬드 그리즈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아몬드 브리즈가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안 먹는 거 보다는 난것 같아. 요 약간 그 고소한, 그 특유의 그 고소한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나요 점심에 군것질을 좀덜 하게 되더라고요 범아, 네. 너의 동족을 먹을래? 삼각이랑 <웃음> <웃음> 뽀뽀하는 샷 오늘은 사장을 정말 연하게 해. 어차피 범인의 부모님을 배는 거기 때문에 어? 성범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해 박성범! 근데 원래 다이어트할 때 계란 노른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노른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범아 넌 노른자 좋아해? 그치? 난 노른자 싫어해가지고 다이어트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이 훈자계란은 딱살찌는 계란 아니야? 풍재계란 보니까 경주 생각난다 풍재계란, 올 성범이 성범이 학원이 잘렸네 음. 역시 즐거운 다이어트는 없어 그리고 어제 저희 <웃음> 폴라로이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많이 찍었어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내 사진 이것도 내 사진 이거는 우리 사진 이거는 뭐현이 이것도 태현이 얘가 왜 여기 있나 싶죠? 이거는 성범이랑 뭐현이 이거는 성범이 이거는 뭐현이 이거는 성범이랑 뭐현이 나보다 왜 니네 사진이 더 많냐? 이거는... 성범이네 큰어머님이랑 어머님 이렇게 셋이 찍었어요 이건 어제 사진 이건 성범이 운전하는 거를 그냥 엄청 막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잘나왔지 이거 옆에 봐봐 이거. 이거는 성범이랑 머현이랑 나 <웃음> 셋이 근데 너무 너무 자주 노는 것 같아 이제 사람들이 태연이 의 존재를 너무 잘 알아가고 큰일이네 이거는 성범이 이거는 성범이 돌아갔다. 끝! 엄청 많이 찍었죠? 그러면 너, 너 빨리 준비해. 나는 여기 머리도 안 감을 거고 화장도 그냥 피부랑 눈썹이랑 입술하고 끝이야. 그게 한순간 있잖아. 30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음. 이거 아버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응. 음. 범아. 응? 음? 자꾸 나를 잔소리쟁이로 만들지 마. 범아 나 피부 좋아졌지? 살 빼서 좋아진건가? 살찌니까 근데 확실히 피부가 안좋아져 살찌니까 그 다음에 세럼은 메이크프렘 생자씨 잡티세럼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에 갖다놓고 쓰는 세럼인데 막딱 특히 막 뭐랬지 이게 비타세럼은 원래 좀 톤업되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피부가 좀 따갑거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딱히 막톤업 되는 것도 크게 못 느끼겠고 피부가 막 아프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런 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정말 무난하고 순해서 이게 진짜 무난하게 쓰기 딱 좋은 제런 내가 소녀의 세계라는 웹툰을 진짜 열심히 봤는 웹드라마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내가 이게 내가 보던 웹툰이 맞나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봐요. <웃음> 웹툰이더 재밌어. 역시 웹툰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드라마화 시키나 영화화 시키면은 성공하는 걸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크림은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을 발라줄게요. 제가 이거를 꾸준히 발라서 그런가 이제 마스크를 써도 덜 올라오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피부가 적응을 했나봐요. 나 피부 진짜 좋아졌다. 붉은기 진짜 많이 사라졌죠 어떻게 양 조절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한번 푹 찍으면 그푹 찍은 양으로 이렇게 네번 나눠서 바르면 돼요 진짜 이거보다 더 조금 발라도 되고 이게 만약에 너무 수분감이 없다 싶으면 거기다가 얇게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지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바르게 되면 피부가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끔 엄청 얇게 돋보여줘도 충분해요, 진짜. 화장도 오히려 얇게 발라주는 게더잘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게 쫀쫀하거든요? 쫀쫀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발라줘도 되게 연고처럼 그런 제형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얘를 정말 조금만 발라도 수분감이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 크림을 바른 다음에 바로 피부 화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크림이 좀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피부 화장을 해주는 게더 좋거든요? 크림이 흡수가 될 동안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똥을 좀 싸고 와야겠어 흑! 저는 음, 빨리 화장을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어차피 피부랑 눈썹만할 거여가지고 컨실러 바를 부위도 줄어들었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요 그리고 제가 쿠션 이거를 메이크업마다 다른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브이로그나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서는 쿠션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블랑디마 거를. 근데 뭐 저한테 좀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것만 쓰냐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자연스러운 브이로그에서 내가 진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들을 보여줄 때 노출이 되는 쿠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많이 노출이 되는 건데 좀 제가 억지로 영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전 평소에 솔직히 메이크업 때문에 그나마 그 파운데이션을 좀 다양하게 쓰는 거지 진짜 평소에는 거의 진짜 이 쿠션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귀찮을 때는 억지로 막 영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귀찮을 때 바르면 너무 편해요 되 싫어 안해 나 같으면 근데 해가... 좋으니까. 나중에 때 이렇게 하 만큼 하고 메이크업은 딱 요정도로 하고 쓰술은 주인공 립 모먼트 스테이 4호 이즈 해피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게 막 코랄인데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중앙에다가 이브 생으로롱 몇 톤인지 모르겠다 603원인가 아무튼 요 약간 쿨한 빛 쿨한 빛의 이거를 안쪽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예쁘다 이러고 끝 안경, 안경 구경하러 왔 90년도다 응 음. 근데 머리가 너무 근데 머리 때문에더그래해 보여 근데 그럴 것 같다 옛날 드라마 보면 현상 출고 해가지고 모자 <웃음> 끼고 마스크 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옛날 사람 같아. 저는 안경을 가지고 이따 시력을 맞춰야 돼요 얼마 걸린? 응 나는 난 이런 거 어? 어 이쁘다! 어, 어? 싸다! 어때? 귀엽지 않아? 엄마, 아빠는 출연 의사가 없으시겠지? 물어, 물어, 보 응, 응. 안경은 또 입. 쁘 저도 취소해. 왜? 혹시 모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귀찮아. 마일리지로 쓰지 마. 제가 성범이랑 아빠 싸워가지고 기차표에 해놨어. 혼자 가는 거? 근데 취소하래. 3년 뒤에 내네 시계. 왜? 아, 왜? 엄마가 커플 시계였거든. 예쁘다. <웃음> 3년 뒤까얘해 <해라>. 엄마께 <웃음> 나한테 딱맞더 엄마께 <웃음> <맞게> 딱, <웃음> 딱 맞더라. 성범이 내께 딱 맞더라, 사이가 <웃음> 어머니, 아버님, 휴식에 뺏었어. 뺏어, 지금 빼어 조심해, 비싼 거야. 너 팔목이 진짜 얇아. 누가 봐도 <웃음> <웃음> 누가 봐도 뺏은 것 같죠? <웃음> 근데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웃음> 잘 어울리지 않아? <웃음> 어머님이 아버님 카드로 사주신 안경알. <웃음> <웃음> 뒷모습 칠하는 것 같아. 뒷모습? 출연이에요. <웃음> 뒷모습이 안 예쁠 수도 있다. <웃음> 예뻐요. <웃음> <웃음> 어머, <웃음> 20대 같아, 20대. 갑자기 발장 찐다. 근데 진짜 뒷모습이 20대 같아. 엄마가 엄청 여리여리 하시다. <웃음> 엄청 부끄러워지시 부끄럽지. <웃음> 너 민망하지? 왜 민망해? 언제만 아? 있을 때 괜찮은데 아 <웃음> 응. 이런거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그냥 자신있게 당당하게 합니 된다. 음. 이거 국물이니 삼겹 매운 쌀국수 하나라구요. 그리고 카이파크. 우리 그뭐 오늘 생일날 생일날은 계속 있어. 저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부산에 올까? 올까? 아니편 생일날. 아, 잘 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먹습니다고고고 잘 먹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왜죠? 아 주차 권난또 찍으라고 주는 줄알았는 찍었어 근데 <웃음> 오늘 나 약간 힙찌리 같아 그치? 꼬러기 같아 모자가 꼬러기 같아 야오 꼬러기 <웃음> 노잼 <웃음> <웃음> 여기 포인트네 이게 근데 이렇게 귀엽지 않아? 저번부터 응?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데 좀 어, 아니야. <웃음> 레일리 명왕 레일리 레일리가 뭐야? 진짜? 나, 나 무시해 자꾸? 있다고 레일리 원피스에 나오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원피스 나오는 사람이라고 어머님이 잠옷 사주신다고 해서 잠옷하러 갈거 있다 그치요? 재밌다 아 귀엽다 다아 응. 귀엽다, 응. 아, 귀엽다. 누구들이 커플로 해라. 좋아. 남자 거가. 남자도 입으면 남자 거지. 뭐남자도 입으면 남자 거. 주물네. 남자 입으면 남자 거지 뭐. 남자 여자 어디있어잘 <웃음> 어울리네. <웃음> 이거 시원하고. 이게 엄청 시원하겠네. 응. <웃음> 응. <웃음> <웃음> 시원하겠다. <웃음> 어. 이거 이거. 오늘 <웃음> <웃음> 너무 신나신 것. 이게 엄청 가볍했겠네짱이다 오늘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재밌는데. 그거 뭐지요? 그거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저것도 어요 파랑 두장더 주세요. 나 이거 두 세트 다 드릴까요? 네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세 시간. 괜찮 좋아요. 소영이 언니랑 커플이네. 어 아, 아. 아, 아버님 차 타오네. 어디로 갈 거야 저희 차? 도로는 입구가 저쪽으로 들어 있잖아 자기가. 감사합니다. 영수증 여기가... 영수증 괜찮으세요? 노수저 하나 있잖아요. 아 있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 있어? 왜 그렇게 걸어? 약간 미안해부그다 그래. 네. 네. 아까 싸워가지고 촬영 중단을할 뻔했네. 잘 해라. 아니다. 잘 하자. 그래. <웃음> 이제 근데 뭔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헤어짐에 아쉬움이 별로 없으시고, 근데 응.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웃음> 이렇게 연하게 한 날에는 이제 진짜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리고 이러는데 여름에는 차에 타입고 이러니까 막 에어컨 나오고 그러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할 때 진짜 이렇게 뿌려주면은 엄청 시원하고 수분감도 막 그때그때 막 충전을 해주니까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와너 진짜 좀 뭔가 문제야 같이 나오 너 엄청 많이 잤어 응. 너몇 시에 잤어? 영화 다본거나나 언제 잤어? 나, 나 잠들었지? 나. 진짜 빡쳐서 잠들었지? 내가 빡쳤어? 응 <웃음> 사랑을 안 준다고 <웃음>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면서 막 진짜 이중현께 몇번얘기해까 <웃음> 분명 내가 이제 딱 잠들때 네 끌어내니까 탁 치우고 대지마 <웃음> 진짜 아씨 이러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우 사랑해 우우우우우우 <웃음> <웃음> <웃음> 기억이 <웃음> 자기 전에 흔들지 말라고. 겁먹지 <웃음> 말라고. 그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화난 게숨 막힌다고. 아빠가 바를까? <웃음>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 이제 시나이비 보여 줄수 있겠다. 어쨌든데. 몇달 뒤에 보자. 개들도 그래도 경건이 있다고. <웃음> 경건. 경건. <웃음> 지키기 싫을 거야 자기들. 도 아니야 귀여워. 응응. 음, 음. 안개다. 우리 안개 또 같이러 가는 거야? 응. 음, 우리 어. 어, 살짝 서늘서어있잖아 어제가 진짜 신기했어. 어제 해북에도 나왔던 잃어버린 장소같다 뭐래? 아, 그 잃어버린 도시 같다고? 뭔가 메이플 스토리 나올 것 같은데. 아, 나 꿈에서 메이플 해가지고 어. 빨리 메이플 하고 싶다, 진짜. 우리 가자마자 메이플 할래? 우와. <웃음> 난 오랜만에 하고 싶다. 혼자 있을 때 있잖아, 잘안 하게 돼. 내가 너랑 있을 때는 노느라 바쁘거든? 근데 너랑 없을 때는 내가 너랑 노느라 못했던 일들을 몰아서 하느라 뭔가 너, 뭐 너랑 있을 때만 하게 돼. 메이플 진짜 안 질려. 그지? 이삐! 어? 이삐! 신아 이거 항상 되나 그거? 진아 진아! 어. 너 어, 누가 누구지? 아 귀여워. 와. 아 민둥 민둥. <웃음> 근데 꼬리가 이렇게 솜사탕 같은. 어, 우리 이기 꼬리 작은 년. 이 꼬리가 뭐? 고고나고고고고고고고 손? 손? 손? 손? 손 <웃음> 뭔가 할줄 아는데 안 하는 거 같아 먹을때만 앉아 하지 어 귀여워 여기는 신화 자리 나 주신 귤 엄청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안녕, 뭔가 오늘 많이 한게 없네. 그치, 근데 오랜만에 짧겠다. 브이로그랑 응. 안녕, 안녕, 안녕!